나 아빠 있지? 난 없어. 재밌이요 본인한테 하는데 이거 쉽지 않네. 그래, 뭐. 아니, 정정해 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니, 아니야. 우리 아빠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혼자만의 응. 공간이막 응. 있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응. 그런 거는 통학로 애들한테는 없는 응. 거지.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인데. 자취하다가 진짜 물고기를 키울 뻔했다. 너무 외로워서 심심해. 나 혼자 말로 맨날 응 빨래 가 이러면서 빨래들어 숟가락이 <웃음> 난 심지어 인형하고 막 어. 맨날 인형 그러니까. 안 쳐서 밥 먹고 그랬거 웃지 <웃음> 마요 <웃음> 가면 은 부모님이 계시거나 어쨌든 간에 대화할 사람이 생기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만약에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나 오늘 만약에 길 가다가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럼 계속 생각이 나 멈출 수가 없어. 그러다 이 점점 분노가 치닫는 거지. 관심을 가져주는 거 좋은데 관심이 없었으면 좋을 때도 있어. 어... 그런 면에서는 부럽지. 좀 부럽지. 집에 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아? 어. 너무 속상해. 똑같는데 엄마 아빠 이제 날 보고 그겠지오교은 무슨 어. 일니아 어. 근데 살짝 스트레스 도망한다 그거. 나는 그냥 <웃음> 혼자 있고 싶어. 아 맞아 맞아. 계속 먹 뚝뚝 거려. 어 인정 안된 건데? 어 맞아 맞아. <웃음> <너무> 아니, 기분 <웃음> 안 좋은데. 집에서 호정 웨이트랑 싸워봐 더 빡친다니까 자유롭잖아 그래도 자취하면 자, 자유롭다고? 너 어디 가니? 누구랑 뭐하러? 이렇게기다 물어본다니까 어디쯤이니? 막 이러면 와 어, 지금 도착했어 와 어, 지금 버스 내렸어 난 이렇게 놀러 가는 것도 하나 아, 것도 아 얘기할 수서 좋겠다 나는 이제 엄마 전화로 하면 되지? 핸드폰 뒀다 뭐해? 내가 어딘지 궁금해하시질 않는데난 진짜 그런 관심과 사랑이 부럽다 얼마나 피곤한데 그래서 맞아. 이제 내역 봐, 엄마랑 속했던 거, 문자했던 거, 통화했던 거막 일주일, 막 10일이 지났고 <웃음> 내가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전화해야고 똑같은 거돈 응. 들어와야 돼, 용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전화를 안 했어 한 일주일 안 했다가 엄마 근데 있잖아, 나 용돈하면 엄마가 안 한단 말이야 전화 번. 안 하다가 안 어, 눈치 번. 보여 편하지 자취하면 왜? 여, 뭐? 남자들은 잡아. 자취녀를 좋아하니까 <웃음> 그래, 이것도 부러워 계속 데려가고 싶어집 이게 <웃음> 문제야? 내면 먹고 갈야 주제가 좀 마음에 드네 <웃음> 아니 그게 아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오래 있고 싶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걸할 수가 없어 음.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그게 어. 안 되잖아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 제어가안 되는 거죠 나도 막 심야 영화 보고 싶고 막 그런데 어. 최소 막 7시? 8시 영화는 보고 가야 돼 어. 계속 계속 시간을 보게 된다니까 어. 난 그게 로망이야 얼마나 3, 4시에 사람들 없고 그게 헤드버 로망이지 일상이 되면 진짜 잠을 못 잔다 시간 2개야 생기잖아 <웃음> 그치 <웃음> <웃음> 새벽 1시에 들어가든 2시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자유롭죠 같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잖아 요이 예쁜 방탕이거든 항상 12시 이내에 들어가야 되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게 돼 동기부여가 너무 많다 같이 공부하면 되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공부를 한다고? 가능해 그거는 네가 덜 사랑해서 가능한 거거든 <웃음> 빨래 누가 해주신 어머니 누가 해주셔? 어머니 야, 빨래통은 작은 걸 사야 돼요 큰걸 넣어두면 계속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집어넣요 <웃음> 빨래가 쌓이기 시작하고 세탁기가 다 끝나자마자 널어야 냄새가 안 나거든 그 삭혀두면 냄새 나거든 자식생들은 약속 잡을 때 이런다 빨래하고 있어서 2시간 뒤에 나갈 수 있다 빨래에 세탁기가 돌리잖아 따라라라 하면서 집 보러 왔을 때뭐좀 부엌이 예쁘네요 했던 부엌은 없어 우중충 막, <웃음> 막 쌓여있고 <웃음> 어. 말했지? 나바퀴벌래랑 봉생한 테 너무 <웃음> 더럽게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이미 <웃음> 이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청소, 청소 잘해요 방안 어. 좋은 집에 살면 진짜 음. 불편한 거 같아 방금이안 돼서 내가 자취하면 연애가 좋다는 걸 깨달았지 어 계속 뭔가 알려주던데 자기들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를 <웃음> 난 인지하고 싶지 않은데 <웃음> <웃음> 나따라겠나봐 재밌는데? 자취 재밌겠다 <웃음> 많이 들려? 어? 많이 들려? 듣고 싶네 방음 <웃음> 유도가 안 되는 집 있다 울어 새벽 2시, 3시 이렇게 되는데 막 우는 것도 근데 그 소리가 계속 지속되고, 소리 다 들려. 1 0만원또 돈이 많이 나는 게 버스비가 장난이 아니야. 한 달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을 좋게 나가는 것 같아. 하루에 돈이 얼마나... 있어. 근데 자취생도 교통비는 많이 쓴다. KTX비만 왕복 10만원이 넘어. 돈이 없어서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면서 돈을 했어. 자취생은 일주일에 밥 다섯 번만 시켜먹어도 1 0만원이다 휴빙을 좀 하고 싶어 갖고 애켜놨는데 보니까 돈이 없어. 왜? 그래서 나는 상계 없거든 계좌 내역을 쭉훑어보면 전부 다삐밖에 없어 자잘부리한 내가 편의점 막 누워 응. 있다가 밤에 야식 먹고 싶어서 싸게 편의점 가서 먹어볼까 편의점 막만 원씩 이만 원씩 사오니까 돈 나가지 마. 돈이 나가지 막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배분해서 써야 되는데 뜻밖의 소비가 너무 많이 생긴다. 자기 세제나 섬유유연제가 떨어졌다. 그럼 그날 바로 3만원 깨지는 거고 장났다 이러면 또 바로 거액이 나가는 거란다. 장 보는 게 싸다고? 너 no. 싸다고? 아어쨌든간에 장봐서 해먹는 것도 딱히 싸지도 않아 따지고 보면 집밥. 아 이게 집밥이 진짜 부럽다니까? 응. 나 우리 엄마 밥 먹고 싶은데 음식도 보내달라고 못해. 왜냐면은 어차피 버리게 되니까. 그냥 안챙겨먹어서 그런 거지. 음너 nope. 일단 들어볼래 한국말 끝까지. 그러니까 1인분으로 해야 그날 다 먹을 수 있고. 그 남으면 또 아까워요. 왜냐? 남겼다 다시 먹어. 아니지 해서 냉장고에 넣어줬으면 냉동실에 올리면 되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끝이다. 안 먹는다. 다음에. 이제 잊혀진다니까? 그 안에서 저... 저... 저 잊으셨나 하면서 찬밥이 거기서 맨날 이렇게 거의 얼음덩어리 돼가지고 다음에 뭐그 생각하고 넣는데 바로 그거는 그냥 버리는 어 혼자 2인분을 먹는 거야? 그렇지 아까 와서 또 그걸 또 억지로 먹는다고 그래서 살이 찌고 내가 이렇게 된거야또자취하면 사람이 살이 기릅 기릅 져요 방탕해지지, 나태해지지, 수업 안 가지, 술 처먹고 맨날 밤마다 놀고 맨날 싸지르지 어? 아니 토를 다이어트는 음. 내 지금 통화했으면 진짜 60kg대봐 아... 어, 아니야! <웃음> 아플 때 괜히 부모님 생각나니까 아플 때 진짜 가족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너무 아파가지고 <웃음> 나 지금 머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누나 토네이도 일어나고 있는데 <웃음> 솔직히 자취생은 가족한테 말하기도 좀 그래 부모님 걱정 하시고 근데 그때 엄마 오, 전화 온다 타임 졸지 <웃음> 어, <조지>. 괜히... <웃음> 괜히 엄마 전화 서나 괜찮아 아니야 나걔걔나아파 아파요! 혼자 이제 결국에는 삭혀야 된다고 아프다고 해서 막죽 사주고 막약 사주고 없어? 음. 친한 친구들은 음. 신경 쓰시지 않아? 우리는 아프다면 축하받는다 <웃음> <웃음> 그건 좀 새롭겠다 아, 집에 아빠 있지? 난 없어 <웃음> 진실이야 <웃음> <웃음> 는데 이거 쉽지 않네 그래, 아니요 정정해주세요 아니 <웃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우리 아빠 있어요 <웃음> 지금 집에서 주무실 거막 음. 그런 생각하지 이제 막 남자 신발을 사자나 남자 반주를 대문에 이렇게 걸어 놓을 수도 없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진짜 무서워 한 번은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따라 올라오는 거야 그 층에 서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진짜 조용히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는데 이렇게 봐 나랑 눈이 이렇게 맞쳤어 음. 그때부터 친짜해 이리 네. 올라가서 이거 치는데 알지 그때 어. 진짜 다급하게 어. 쳐야 돼. 거한번에 어. 어떻게 다행히 뭐 쫓아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싸해서 안 돼. 그리고 막 누가 만약에 문을 두드리거나 무게 해서 막쿵쾅 거리 막 소리 들리고 막 이래. 응. 그때 진짜 받으 봤더로 응. 이거, 이거 옮겨줘. <웃음> 뿌리 근데 이제 난 내려가면 이제 뭐였어 그밖에 거 없어 집밥 집밥 음. 엄마의 따뜻한 된장찌 이러고 있는데 엄마 이제 나가. 응. 엄마 엄마 항상 음 이제 하장실 시작해 오차를고 응. 응. 그럼 이제 난 옆에서 존나 <웃음> 속으로 밥 먹고 싶밥 먹고 싶은데 <웃음> 엄마 밥 먹고 싶은데 나안 나갈래 <웃음> 이러면 또막 그래? 이러면 또 어, 이러잖아. 안 나가면 또 큰일 나. 어. 엄마. 하, 저렇게 벗어. 이제 주방 들어가. 그런 자. 들그들